선생님, 저희가 사수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하나 봐주세요. 네. 이야 씨... 어떡하냐? 이거 쉽게 해결 안 된다. 이게 우울증에, 공황장애 같이 겹쳐버리면 자기가 자기 끊어. 사람을 만났을 때 좋고 나쁘고가 없어. 몰라. 진짜 우리가 사람 볼줄 모른다는 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케이스. 돈도 잃어, 건강도 잃어, 사람도 잃어. 이뤄. 다 잃어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네. 하나 봐 주세요. 네. 이런 분들은요. 일부종사를 못 한다고 하지. 가정이 일부종사라면 그러니까 여자 팔자로는 좀 별로지. 힘들죠. 지금 이분의 성향이나 상황 을 보면 앞으로도 뭔가 허덕이면서 살아야 돼 이게 돈이든 사람이든 건강도 나는 굉장히 좀안 좋아 보이거든요 건강 굉장히 숨이 찹니다 딱 이거 사주 딱 적으니까 숨이 굉장히 차고 무슨 달리기 선수처럼 계속 이게 심장에서 숨이 차는 거 있지 건강 중심도 좀 하셔야 될 거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빚이라든지 오랜 기간 좀 갚아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잖아요 손이 야무지질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게 무슨 야무지질 못하다는 건 멀쩡한 뭐 기계를 만져도 고장이 나고 집안 살림도 못하고 뭔가 음식도 못 만들고 근데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그냥 자기의 끼 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질란 건 아닌데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이 나이 먹도록 너무 순수하게 멍청하게 산 건지 자기 분야에선 자기가 할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누구한테 좀 당하는 꼴이 되죠 좀 안타깝긴 하네 근데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다 올해는 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나가는 삼재에 9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69, 70, 네. 넘어갈 때쯤 금전은 어때요? 금전이요? 굉장히 안 좋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털어먹어야 되고 빚잔치를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기 쳐먹기 쉽지 진짜 근데 순수하다고 보기도 그렇고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지 이게 짠치라고 응. 하셨잖아요 네그 끝이 뭘까요? 끝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수익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간다? 언제까지 이게 해결된다? 라고 진짜 미지수 이분이 누구시냐면 옛날 가수이신 태은이 아 감수강 부르신 분? 목소리 얼마나 간드어지고 얼마나 좋아 그치 가수 혜은 님은 누구나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젊은 애들이이고 근데 왜 이렇게 금전으로 힘들어해? 그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나서 재혼하신 분이 있으신데 음, 음. 그분이 이제 좀 타기 혐의로 좀 많이 걸려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빚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 김도현인 사람이잖아 이 아저씨는 완전 사기꾼이야 배우로서 우리가 TV에 나와서 연예인이다 배우다 라고 인식이 있는 거지 완전 사기꾼이야 기업화로 사기치는 건달? 깡패?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어떤 조직? 어떤 조직 같은 걸로 계속 보여 이 사람은 감방은 안 갔다 왔어? 근데 네. 이 사람은 진짜 몇번 그런 깜빵도 갔다 와야 되고 나라 콩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너무 재질이 나쁘다 근데 혜은 씨가 너무 바보처럼 살아 나는 바보예요 노래밖에 할줄 몰라요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부부 인연으로서 살긴 했지만 김동현 씨한테 이 혜은이는 어떤 수단이야 어떻게 이게 배우자 인연으로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이 완전 이용해 먹은 거지 그러니까 재질이 나쁘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지 이상으로 처음에 끌렸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난 동원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질이 나쁘지 이런 분들은 개가천선안돼 <웃음> 아, 미안한데 근데 이혜연이 씨는 사람을 만날 때 좋고 나쁘고가 없어. 몰라. 진짜 우리가 사람 볼줄 모른다 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케이스. 야... 씨 어떡하냐? 이거 쉽게 얘기 안 된다. 그렇다고 혜연이 씨가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새로 앨범을 내겠어? 뭘 하겠어?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야 근데 돈도 돈이지만 혜연이씨좀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 가. 계속 숨이 차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도 갖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공황장애라면 다행이야. 이게 우울증으로 넘어가면 이게 우울증에 공황장애 같이 겹쳐버리면 자기는 좀 <웃음> 자기가 끊어. 이런 분들은. 무슨 세상 바보같이 살았냐. 짜내라. 건강 말고도 뭐또 조심해야 될게또 있을 까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런 분들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잘 구분을 못해 사람 볼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용을 잘 당하죠 이게 진실을 얘기해도 한 번쯤 두 번쯤 세번네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번까지는 의심을 하고 가야 돼 이런 분들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성향이나 성품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에 대한 한열 번쯤은 의심을 하고, 이제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좀잘 앞으로라도 표현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혜연이 씨 말년은요? 혜연이 씨 말년, 나는 안타깝지만 좀 편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돈도 잃어, 건강도 잃어, 사람도 잃어. 다 잃어요. 너무 모르고 살았어.